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영입니다 오늘은 감사일기에 대해서 다뤄 볼거예요 그리고 감사일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감사일기의 단순한 효용, 뭐 사례, 조,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런 것들을 뭐 다른 데서 뭐 찾거나 또는 이미 감사일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저는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냐 오늘은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하고 엄청난 걸 다룰 건데 감사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부딪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아 뭐야 이거 감사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해야만 돼? 아 이, 그,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이 마음들 이 감정들 이 짜증남 이건 사실 전문용어로 또 저항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저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어? 감사? 그리고 일기? 아 그러면 감사한 것을 일기 형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 가지고 어, 처음에 편하게 막 시작하시죠 어, 뭐뭐 해서 감사하다 뭐뭐 해서 감사하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 이거 뭐야 내가 뭐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하면서 벽에 막 부딪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억지로 해야만 돼? 라는 생각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걸 사실을 또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항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항의 정의는 뭐냐면 아, 저항이 뭐 나쁜 생각이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저항의 정의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고 있죠. 우리가 급류타기를 하면서 계곡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의 목적지는 계곡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연의 상태 즉 내가 원하는 풍요의 상태들은 물살을 막 노를 저으면서 힘들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살을 타고 그 흐름을 타고 쭉 하고 그냥 아주 수월하고 편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 수월한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공하기 지향하고 있는 것 성공하기 나오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럼 감사일기로 돌아와서 감사일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쓰는 건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억지로 막 쓴다고 생각이 드니까 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뭐가 감사해일 이걸 써야 되는 건가 아니 저 사람들은 뭐 감사일기를 써가지고 아니, 아니면 아니은또뭐 감사를 많이 해가지고 막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막뭐 기적이 생겼어요 막 그러고 뭐 좋은 일도 생긴다는데 나도 좋은 일 만들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좀 쓰려고 온 거잖아요 뭐 가족에서도 좋은 일이 생기고 돈도 생기고 뭐 직장 직업 인간관계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온다는데 아 쓰려고 하니까 나는 뭐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저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어, 많은 사례를 접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정확히 왜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어, 먼저 내가 감사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억지로 감사를 해야 되나 뭐가 감사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생각이 왜 들게 되었는가 우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우리의 선사시대 굉장히 먼 조상들부터 어떤 식으로 잠재의식의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없는 것을 보도록 굉장히 체계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이 펜을 갖고 있는데 이 펜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뭘또 떠올리게 되죠 야 지금 내가 펜을 갖고 있으니까 지우개가 있어야 되겠다 지우개를 얻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우개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죠 지우개를 얻기 위한 욕구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어, 조금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욕구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욕구들 배, 배경에는 어떤 감정에서 도사리고 있죠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별피 그럼 결핍의 감정을 느끼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다음에 느끼게 되죠? 결핍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막, 어우, 너무 결핍스러워서 너무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래요? 아니죠. 결핍의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까, 불안해야죠, 불안. 네, 불안하고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감사일기를 쓸 때도 우리가 늘 시스템을 하듯이, 우리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이걸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불안감, 짜증, 두려움, 뭐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는데 갑자기 여기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감정에도 단계가 있어요 이 높고 낮음에 어, 이 진동수에서 결정이 되는데 단계가 있는데 이 불안하거나 두려움 화감정 단계 굉장히 낮아요 약한 17단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감사의 단계는 사실 만만한 사람들이 만만하게 생각하지만 이 첫번째 단계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네,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서프트레이닝에서늘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뭐냐면 감사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감사일기도 거의 이제 과제처럼 돼가지고 감사일기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어버리죠. 감사일기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늘 없는 것에만 집중해요. 항상부터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잖아요.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다음 중 없는 것은 그게 아니죠. 만일 내가 풍요롭다 지금 상태에서 풍요를 볼수 있다. 지금 내가 있는 거지. 팬이 있잖아요. 그리고 팬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으로 옮겨가게 되죠? 감사의 감정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즉, 감사일기를 쓰는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뭘 받아서 감사하다. 뭐뭐 해서 감사하다. 이런 조건부 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그 감사일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을 이런 조건부 감사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결핍과 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이 결핍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나타나요. 내가 지금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걸 받아야지만 감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기본 전제가 결핍이니까. 결국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감사해서 감사일기를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팩트예요. 그래서 어 제가 또 추천드리는 게 긍정 노트라는 게 있죠. 긍정 노트라는 거는 있는 것에 먼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감살기란 사람이 사람들은 감살기란 제목만 보고 다짜고짜 감사로 바로 가려고 해요. 다짜고짜 감사를 적으려고 하거든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불안과 두려움 화해 상태에서 감사를 가,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단계 레벨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긍정으로 는첫 번째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걸 보면 되잖아요.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펜처럼 펜에 있는 것을 찾고 그다음에 이 펜이 잘 나오니까. 장점이죠 그 다음에 바로 잘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팬이 잘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주목을 한다 어,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면 어, 뭐 만류의 있음 이라는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만물이고 막물아일체막깨달음에서 뭐 나오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다 라는 그 깨달음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내가 모든 것이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나의 본연의 상태는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본연의 상태가 감사야? 왜냐면 나는 만물이 모든 것에 있음이니까,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즉, 여기서도 어떤 얘기죠?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까 감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 짜증이 생겨날 때, 이 짜증에 대한 대처하는 법이 있어요. 억지로 감사하니까, 억지로 감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감사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억지스러운 마음 자체를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다시 누르려고 해요.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자꾸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안 돼.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은 수많은 감정 코칭들을 표현해서 그 감정들을 표현하라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첫 번째는 아예 사람들은 대부분 억누르고 있고 두 번째는 그냥 표현하라는 거죠. 근데 그 둘이 사실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내가 이것을 억누르든지 표현을 하든지 그 감정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결국 이 감사 얘기를 쓰면서 나, 내가 나타났던 짜증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감사얘기를 쓰면서 계속 이 벽에 막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짜증나는 마음을 그대로 허용하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흘려보내기랑 말이 똑같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를 이게 싫으니까 흘려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흘려보내기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는 건데 이 짜증을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만이 사실상 짜증이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사실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못했던 거죠 내가 이게 싫으니까, 이 짜증이 싫으니까 이것을 억눌러버리거나 그냥 막 눌러버리면 사라질 거라 생각하죠. 그리고 그걸 막 표출하면 사라질 거라 생각하죠.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수십 년과 걸쳐왔거든요. 저희 커뮤니티 카페에서도 보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어그 감사일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어 그분은 이제 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만들어지신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감사일기를 쓰면서 억지로 쓰는 것에 대한 그 짜증 나는 마음을 허용하고 인정하면서 흘려 보내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그분이 이제 쓰신 글을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그 댓글에 그 과정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어떤 부분이 허용인지를 읽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짜증을 허용하게 되는 순간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감사일기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일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사실은 저는 어 감사일기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어왜 그러냐면 감사는 사실 어 우리 본연의 상태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내면의 신, 뭐참자참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참자의 상태는 사실상 감사의 상태예요. 본연의 상태이기 때문에 가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레스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남자잖아요. 제가 남자라는 것을 공책을 펴놓고 그 책에다가 남자 일기라고 하면서 나는 남자다, 나는 남자다, 늘 남자를 막 그렇게 계속 쓰면서 그것을 새기고 있나요? 아니죠. 본연의 그 상태로 그 남자가 제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즉 우리의 본인의 상태가 감사함을 그걸 알고 그 상태로 그냥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잊지 않고 우리가 결핍된 것을 찾으면서 감사로 떠나와 있고 우리 본인의 상태에서 떠나와 있어서 그걸 우리가 펼쳐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고 있는 거죠. 내가 이미 한글을 알고 있는데 한글 교본을 펴놓고 기억, 이것은 이 기억이야, 이것은 기억이야. 내가 기억을 까먹었으니까 다시 기억을 적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나의 본연의 상태인 그 감사가 드러나도록만 하면 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걸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남자야, 나는 남자야. 제가 이미 남자인 걸 알고 있고 저는 남자인 상태로 있는데 자꾸 너는 남자야라고 쓰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걸 쓰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날 수가 있죠. 그냥 감사한 상태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